어? 어? 어? 어? 손, 손. 아, 서른. 환승 걸렸어란 차. 멈춘 게 돼. 멈추게 돼. 이! 야! <목소리를> 얘들아 같이 가. 아, 아, 아이들아. 아. 아. <목소리도> 좋아.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마. <목소리도> 예? 뭔데요? 뭔데요, 선생님? 너희들이 중급 닌자 지원서를 받게 됐다. 네? 중급 닌자요? 자 여기 있다. 오! 호중급 닌자 시험 지원서. 나 빨리 닌자가 되고 싶어. <웃음>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 학교로 들어가 봐라. 난 이만!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야, 야 사시키 너무 떨리지 않니? 아이고 <웃음> 난리가 없어. 빨리 학교로 가자. 어? 알았어 얘들아, 가자. 가자. 어? 뭐야? 뭐야. 얘네들도 중구민자 시험을 보러 왔나? 느낌이 좀안좋은 음. 안녕? 아, 나는 코르토라 그래 반가워 야 쪼맹이 왜 가던 길가 쪼맹아 쪼, 쪼맹이? 야 그냥 가 코만 커가지고 어디서 말을 걸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왜 초미는 나한테 뭐라 그래? 아, 얘도들 진짜 기분 진짜 더러워 진짜 어이 어이 뭔 소리? 오줌나는 소리? 왜? 저 뭐야 저 옥상에서 쟤? 어 안녕? 나 코르토로래! 넌 누구니? 난가라다 거? 가라가라 가라? 어딜 가라야 그럼 네 동생 이름은 뭐? 가즈 아냐? 가즈아? <웃음> <웃음> 아주 웃긴 녀석이군. 얘들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가자! <웃음> 봐봐! 가자 했잖아 너! 얘로부터 내가 먼저 가야지. 얘들아! 우리 한번 더 빨리 가자! 안녕! <웃음> 어라 자자자자 주먹 어? 어 누구시지 자 반갑다 오늘부터 너희들의 시험을 안내해 줄 담당 시험관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조용. 안녕하세요 조용조용조용 조용, 조용. 음. 지금부터 중급 닌자 시험을 시작하겠다 우와 신데다+ 신데다 우후 야르 나이트. <웃음> 조용, 조용. 합격 조건은 간단하다. 5일 동안 하늘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를 가지고 세 명이 중앙의 탑까지 오면 합격이다. 부상을 입은 자 그리고 팀원을 버리는 자, 마지막으로 이 서의 내용을 본자가 탈락을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충고 한 마디 하지. 절대 죽지 마라. 자, 다 같이 죽음의 숲으로 집합. <웃음> 좋아. 좋아. 이번 시험은 간단하게 통과해 주겠어 난, 난 코르토가 될까 코르토. 어, 걱정이믄... 코르토 때문에 어... 아, 아, 걱정이다 코르토 때문에 걱정하는 사스케 때문에 야! 얘들아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하늘에 서야 그러면 땅에 서를 가지고 중앙탑까지 우리 세 명이 다 모이면 우리는 중급 닌자가 될수 있어 어때? 내말잘 알아들었지? 뭐야? 아까 시험관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아니야 무슨 몇 벌을 얘기하니? 지가 똑똑한 줄 알아. 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어! 잠깐! 이..이거! 이야! 뭐한 거야? 위에 뭐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아..아이씨.. 너밥 먹기 아니? 너.. 방금 <웃음> 왜올라지서 긴방하게 야 깜짝 놀랐잖아 지금 이 주변에 음자들이 가득하다고 우리 하늘에서 앗기고 싶어? 조용히 하란 말이야 아, 알았어 너 잘났다 아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토닥토닥거려 시작 도부터 하여튼 더럽게 안 맞아요 하여튼 뭐 사비를 쪼고 있네 야야 야, 됐어 너 혼자 하던가 야 코르토 왜사치키한 뭐라 그래 틀릴만한 것도 아닌데 그 사슴게 어쩜 좋게 맞는 말만 하지? 오!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사랑스럽다 치! <웃음> 사슴게가 뭐가 멋있다는 거야? 언젠가는 음, 내가 사슴게를 밟아버릴 거야 꼭! 자, 지금부터 우리들만의 암으로 정하는 거야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꼭잘 들어, 알았지? 내가 민간인기라고 하면 너희들은 대답을 적들의 소라는 숨어들기 좋고 조용한 방향에는 숨을 곳도 없다. 닌자에겐 때를 아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적이 지쳤다고 방심할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사쿠라? 어, 어, 알았어. 저기, 한 번만 더 얘기해주면 안 될까? 어, 진짜 너, 너. 어, 진짜 너는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 진짜 그걸 못외요 아니 못 외울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긴 거를 어떻게 어, 해워 조심해! 어? 사쿠라사쿠라 어... 아, 사쿠라 어! 사쿠라사쿠라 괜찮니? 몸 괜찮은 거야? 어꾸라사꾸를 어... 어... 위해 와줬구나 사스케어사쿠라어사스케 아무도... 너, 꾸뭐 사꾸라+ 사꾸라+ 사꾸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빨리 대봐! 어... 적들의 소사꾸 <웃음> 숨어들기 좋고... 조용한 방향에서... 아... 아라 사꾸라+ 진짜... 아, 시... 어 됐어! 사꾸 됐어. 먼저 일어나. 자, 아, 자, 아. 어 고마워 사스케. 어 코르토를 어디 있는 거지? 어 맞다 코르토. 코르토. 코르토 어디니? 있 코르토. 어, 얘들아 괜찮니? 나 여기 있어 얘들아. 어 다가오지 마. 어, 어왜 그래 사스케? 코르토 암호 대봐. 어? 암호? 자 닌가 닌기. 아왜 그래? 다 알고 있다니까. 음. 적들의 소라는 숨어들기 좋고 조용한 방향에는 숨을 곳도 없다. 닌자에겐 때를 아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적이 지쳤다고 방심할 때. 자, 어때? 어. 야! 아. 어. 사스케, 뭐 하는 거야? 코르토는 암호를 말했잖아. 말했으니까 문제인 거야. 코르토가 그렇게 긴암호를 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어, 그러게. 내가 고르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지? 하하하하하하 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용케 알아챘군 사스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두루마리 쟁탈전을 시작해볼까? 하하하하 <웃음> 움직여야 돼. 으악. 움직여야 으악. 돼. 으악. 이야. 순간에 자신의 몸을 상처를 입고 고통으로 공포를 없앨 줄이야. 어, 여기는 어디야? 어, 햄 속이야? 예, 진짜. 아, 꺼려줘나좀 꺼내달라고. 이대로 주먹바처럼 소화될 순 없어. <뱀> 크림자 분신이 야! 하하하하! <웃음> 좋았어, 빠져나왔어, 얘들아! 야! 어, 사스케 괜찮아? 사스케 괜찮은 거야? 어, 어서 도망치지 않으면 이것도 금방 들기텐데 어, 어떻게 도망치지? 사스케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다니. 이런 모습처쳐면 어떻게 지어디있니 어? 어디들 숨어있어? 어! 어! 저기있구! 내 친구 걷들지마 어! 저건 뭐야! 아쉽 하하! 얘들아 미안 늦어서! 어! 그렇다! 그렇다! 자스해 아무런 모르겠다! 아무 한번만 더 말해주지 않을래?